8채널 블랙박스의 전력 소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제품은 하드를 전력 소모가 적은 SSD로 교체한 제품입니다. SSD 500기가 정도를 500기가로 교체를 했는데요. 네이버 쇼핑을 찾아보시면 10만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SSD를 블랙박스와 같이 구입을 하신다면 1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즉, SSD는 블랙박스와 같이 구매하지 마시고 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제품이거든요. 요즘 카이 제품에는 저외선 카메라 다섯 대, 선광 카메라 다섯 대, 그리고 SSD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주기가 작동을 하고 있죠. 전력 소모가 얼마일까요? 전력 소모를 측정하기 위해 TK15 전량계를 장치했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각도에 따라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네요. 화면을 잘 맞춰볼까요? 현재 8대의 카메라를 돌리면서 10와트, 11와트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산 편하게 10와트로 가정을 하면 시간당 1A를 먹는 겁니다. 이거 자동차 배터리로 배터리 망가진 배터리만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로 하루종일 돌려도 괜찮습니다. 따로 보조배터리를 장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3박 4일을 돌려 이된다 4일 기준. 아이 하루 24시간이니까 하루에 24A 먹습니다. 사회 기준 배관 폐 a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